Two, three, four.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예에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병함이 그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역사 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